프로젝트 받기를 클릭합니다. 메뉴에서 인트로, 인트로 선택하고 발렌타인 슬라이드쇼를 선택합니다. 내 네, 프로젝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을 클릭하고 필요한 에셋은 모두 다운로드 해주세요. 타임라인을 넓혀서 프로젝, 프로젝트의 클립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오늘은 그렇게 많지 않은 클립들이 있습니다. 편집 화면에 돌아와서 음, 사진에 클릭 그래픽 효과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클릭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어떤 효과인지 알아보려면 이렇게 글자가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것이 효과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에도 클릭 그래픽 효과가 들어가 있는데 로맨틱 카드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도 로맨틱 카드 그리고 네 번째 사진도 로맨틱 카드 클릭 그래픽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진에는 러브레터 일곱 번째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효과를 적용할 것입니다 사진을 교체하고 똑같이 클릭 그래픽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교체 하려고 할때 사진 교체할 거 바로 뒤에 빨간 기준선을 맞추고 사진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앞에 사진은 삭제합니다 이고 빨간 기준선을 맞추고 사진 추가하고 앞에 사진 지워주고 이런 작업을 해야지 아래쪽에 있는 클립들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시간도 적당하게 늘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클립들을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를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 끝에 부분에 맞추지 않고 끝에서 마지 중간 정도의 부분에 끝부 스티커 끝부분을 맞춰 주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끝까지 맞추어 주었습니다 네, 타임라인 클립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체된 사진 사진에 클릭 그래픽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누르고 클릭 그래픽 선택한 후 아까 적용된 로맨틱 카드를 하나씩 적용하겠습니다 1번에는 첫번째 사진에는 로맨틱 카드 1번 두번째는 로맨틱 카드 2번 세번째는 로맨틱 카드 4번 네번째는 로맨틱 카드 로맨틱 카드 5번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사진에는 클릭 그래픽 러브레터 러브레터 일곱 번째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사진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어, 근데 세 번째 사진은 인물이 위에가 잘려 버렸네요 이거는 펜앤줌 기능을 사용해서 을 인물의 위치를 중앙으로 맞춥니다 위와 아래가 똑같이 등호 기호를 눌러줍니다 네 중앙에 배치 되었습니다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네, 사진은 잘 들어가 있는데 음악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의 상세 볼륨 효과를 눌러보니까 뒷부분 제가 음악을 아까 늘리는 바람에 뒷부분에 이렇게 일찍 음소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 100% 로 올려 주어도 되고 저는 여기서 마이너스 키를 눌러서 상세 볼륨 키를 지워 주겠습니다 빨간 기준선에 맞추고 마이너스키 누르고 제가 위치할 곳 뒷편에 플러스키를 누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음소거를 해주겠습니다 0% 로 기념사진을 찍어만 놓지 말고 이렇게 클릭 그래픽을 사용해서 예쁜 영상 만들어 보십시오.